자, 여러분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개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해수욕장 가도 해수욕을 하지 않고 개빠위 근처에 가서 쫄짱개 래끼들을 잡았죠. 자 그렇게 개를 좋아했던 어린 내끼가 커가지고 유튜브를 하면서도 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근처에 이루지를 갔는데 정말로 생소한 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곧그 개를 바로 잡아서 한번 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바로 가시투성어리개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킹크랩이라고 써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납득이 갈거예요 렛츠! 오우. 오늘 인트로 좀 괜찮았죠 아 그거 안했네 빵이요 자 여러분 가시투성 어리개라는 아주 생소한 개레기를 잡으려고 왔거든요 제가 항상 헤루질라는곳 불과 10분 거리에 갑자기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 녀석들이 여기 있는 녀석들이 아닌데 이상하게 포인트를 운좋게 발견해가지고 오늘 잡으러 왔습니다 어, 날라라 지지 오이고 어? 하, 하유 어떻게 리발? 어, 뽀찌 없는데?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일, 일단 차에서 봉지라도 가져올게요, 리발. 뽀지야 미안하다, 윌슨. 자, <웃음> 여러분, 지금 차에 이게 최고거든요. 다아 봉타라고 차량용 쓰레기 버리는 건데. 네, 이거라도 챙길게요. 시작부터 느낌이 세한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뽀지가이때까지 발로 차가지고 깨진 적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쓰레기 봉투에 한번 먹을 거 담아볼게요. 이 녀석들이 저번에 봤을 때는 개체 수가 진짜 많아가지고, 여기 근처에서도 봤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차로 불과 10분 떨어진 곳으로 왔는데도 생태계가 달라가지고, 살고 있는 애들이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 좋은가? 잠시만요. 차 타, 타. 한 마리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이 녀석들이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제가 이 라삭 집게로 잡아볼게요 자 잡아볼게요 라삭 올 라삭 리발레개 뜯어줘 뜯어줘 우와 뜯었다 뜯었다 제가 잡았습니다 <웃음> 와 얘네가 붙어있는 힘이 엄청나서 지금 집게 이렇게도 안 떨어진 거 보이시죠? 떨어졌다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다시투성 어리게로고 하는 녀석입니다 굉장히 신경하게 생겼죠? 집게 보시면 돌기처럼 두두두둘 나있고 집게가 한쪽만 커요 크기는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는데 요 정도면 은 준성체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크면 한요 정도 되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그리 보시면 은 킹크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 녀석을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심지어 남의 쪽가면이 녀석이 시장에 가끔 나온대요 그물에 걸린 애들 그거 아니고서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황 이거 뭐야 너왜 입에 뭔데 팔에 아 팔에 쳐먹고 있어 미안. 아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집에 갔어 내가 너 참아줄게 자일 들어가라 오케이 한 마리 키 오늘 여기 꽉 채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때얘들의 환경을 보면은 이런 겉에 붙어가지고 파래나 요런 거를 좀 뜯어먹는 성향인 거 같아요 저게 한 마리다 얼핏 보면 그냥 털개 같아요 털개 어, 저거 맞나? 라사 어, 리, 리발 죄송해요 헤루치 짬바 3년인데 개 록팔리다 야 여기 한 마리 더있네얘또 붙어가지고 뭐먹고 뭐 있잖아요 자자 어, 뭐야 뒤진 거야 뒤진 척 하는 거야 뒤진 척 하는 거면 뒤지고 살아있으면 뒤진다 살아있으면다 여러분 죽은 척을 요런 식으로 하나보여 근데 여러분 얘는 크기가 너무 작죠? 이런 거는 처벌리 꺼죠 어느 정도 크기가 된 녀석들만 찾아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좀큰거 같은데? 라사 오케이 잡았다 우와 개크다 개 커, 개 커. 자얘 사이즈 크죠? 아까 요만큼 자란다 했잖아요 거의 성체급입니다 이게 보통 안수구별을 배때기로 하는데 배가 삼각형이면 수컷이고 넓으면 암컷인데 얘는 배때기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은 엉덩이가 이미 나와있어요 보통 이게 바늘을 이렇게 접혀가지고 여기가 어 잠시만 이게 벌어지네? 해루지마 여러분 이거 버려지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집에 가서 처먹을 때 관찰해 볼게요 배고파 들어가라 자두 마리 여러분 헤루지라면서 맨날 똑같은 거 보다가 새로운 거 보면서 헤루지 하니까개 신나 자 지금 보면은 얘네가 이쪽 바깥쪽에 있거든요 요런 벽 쪽에도 사실 개들이 많이 붙어서 사왔는데 얘도 살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개리바 음, 루라 같은 거 밖에 없어요 안쪽에는 아예 안 살고 있네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오케이 저기 있다 여러분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두 마리네 룸까는거 하면 기다려줄게 빨리 끝내 나도 5분밖에 안고 5분에 쭉 에, 해 여기까지 할게요 얘네가 위에서 보면 애기 킹크랩 같아요 그래서 잡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고 심지어 얘네 꽈가왕개까라고 해가지고 똑같아요 거한 마리 없어어 일단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속도 보여드릴게요 느립니다 일반 쫄창기보다도 훨씬 느리고 남해안탈기 있죠 완밤송이기에 딱그 정도 느낌? 이야 너무 신기하다 엉덩이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엉덩이 들썩들썩 있어. 투월킹 개잘 쳐 리발 투월 투월 투월, 투월. 바로 저말리 꺼져라 이건 뭐지? 이거 뭐지? 뭐가 움직여가지고 잠시만 약간 전복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뭐 엥? 가리비구나 너아유저 머리까지 두번 튕겼다 제가 봤어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이즈 괜찮은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원래 쫄짱개나 돌개들은 여런 사이 안에 붙어서 숨어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아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먹이활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얕은 곳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 보여요 눈에 굉장히 밝은 색을 가지고 있어서 저것도 맞나 모르겠네 우야야 야, 개 크다. 보이시죠, 여러분? 딱 보이죠. 라삭 리발레키야. 오케이 밥도가 좋아냐, 리발레키야? 와, 얘 진짜 크다. 아까보다 색이 좀 어둡습니다. 아까는 굉장히 밝은 색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두운 색 띄고 있죠. 아, 신기하네요. 자, 한 마리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색 차이 보세요. 발색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얘가 잡았던 것 중에 지금 제일 커서 기분 개 좋아. 바로 덩크. 넌 다시 들어가어 리포이날. 와, 개 커.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진짜 점점 커지니까 개 미치게 재밌네. 라삭. 그리고 잡기도 쉬워서 재밌어요. 옳지, 옳지. 어유. 어유구다 그래, 그래, 그래. 글로 가야 육지야, 리발레키 있다. 집게가 굉장히 두꺼워서 물리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한번 물려볼게요 아, 어, 야, 어, 펀치 새끼야. 얘도 바로 들어가라. 잠시만, 잠시만, 여러분. 한 마리 더 있었어. 보이시죠, 여기? 자, 요거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잠깐만, 관찰 한번 해볼게요. 작은 손가락으로 딱 해가지고 먹거든요, 지금. 여기 붙어있는 이끼나 해조류를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주식으로. 어, 라삭 미안하다. 내가 먹어줄게, 너. 자, 여러분, 이 녀석을 사람들이 먹어본 후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유튜브 쳐봐도 요거를 먹었던 사람 이 없고, 블로그에 한번 어떤 사람이 찐 상태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녀석이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죽은 척할때 요렇게 다리를 다 오므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두개란 종류가 있는데, 걔도 천적을 만났을 때 요런 자세로 취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거든요. 공이 되는거예요 굴러봐라 그렇지 일로와 다시 굴러봐라 그렇지 일로와 어. 상마이 장난감이네 덩크 죽은 척은 같은 갑강류들끼리 처하라고 하고 저한테는 안 먹혀요 왜냐면 저 이거 못 잡으면 돈못 버니까 집에 가서 은혜한테 개 맞아 뒤지거든요 이제는 좀큰 놈들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쟤 진짜 크다 보이세요 여러분 네좀 위험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야 오늘 이거 라삭집게 안 들고 올라 그랬는데 안 들고 갔으면 롯데보였네 라삭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집게뛰지마 집게뛰지마 웨이크보드 잉일로와라다 아, 물속에서 커가지고 이거 확장돼서 보였네 그렇게 크진 않은데 크네 커요 재밌어요 좋아요 아, 너도 기 들어가라. 얘도 큰거 물속에 있으니까 원급어 때문에 모르겠거든요. 한번 일단 잡아 볼게요. 커커커 커. 점점 커지네 리발. 기분 개 좋아. 바로 웅 날아서 텃터파 배속으로 쳐 들어가라. 어어 어. 자 여러분 10분 동안 잡은 거 보여 드릴게요. 많죠? 어, 이제 보이죠 여러분. 쟤는 그놈 만해 그럼 뭐야? 라삭집게 끝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털잡았다털 노출 털어이거 죄송해요. 와, 집게 크기 봐라. 큰 애들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고 이렇게 개겨요. 죽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가 큰걸 알고 물이 중에서 세다하는걸 알고 있어요. 내가더 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아 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리발을 끼고 만두게요, 만두게. 쳐 들어가. 어 많이 잡았다. 좀더 처음 먹는 요리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요리해서 제일 베스트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지형인 줄 알았는데 한 블럭 옆에 오니까 또 없거든요, 아예? 잠시만요, 여러분. 저좀 흥분하는데? 월척이에요, 월척. 보이죠?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이 <웃음> 야, 제일 크다, 제일 커. 라상레끼야 우와. 여러분, 이게 갈수록 커지니까 크기가 미치겠네. 예, 군소래기야너 여기서 스트립쇼 하냐, 뭐 하냐. 예, 예. 왕개로 꺼져. 보통 걔들은 집게를 잡으면 집게를 떼고 도망가거든요. 얘네 보시면은 집게를 안 뗍니다. 약간 자존심 같아요, 리바의 걔들. 내가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와, 얘 집게 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에 이 집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엄지 손가락하고 두께가 비슷합니다. 엄청 굵어요 실제로 보면. 야야야, 아아, 아, 아. 와힘 개쎄. 물리면 개로트겠다. 그리고 붙어 있는 힘이 엄청 세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뒷다리로 지금 뻗은 거 있거든요. 떼면 짝 소리 날 거예요. 보세요. 짝 들어가라. 진짜 큰 뱃기 한 마리 잡고 싶다. 야야 여기다 개커 개커 한 방이야. 아 안돼. 하 아, 가지마. 하 아, 저기 떨어졌어 보이세요? 배때기 내면 그 떨어졌어. 아온거 주춤하는 게 지금 여기 잔챙이 보이시죠? 얘는 잔챙이예요 잔챙이. 얘는 바로 죽은 척해. 어 그래. 오우 야. 오연 같다 리발렉야 개체수가 석축 깊이 들어올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기 도시 한 마리 죠 얘는 잔층이 아닌데 챙길게요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물에 떠서 바로 공중전 다시 띄운 다음에 다시 공중전 돌개들은 끝에 발에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수영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보시면은 그냥 기어다니는 게 끝이에요 일로와라 이야 얘도 크다 어휴 살포시 쳐들어가 이제 사이즈 어느 정도 되는 녀석들만 잡을게요 큰거 같기도 한데 잠시만 라삭 라 붙었다 저렇게 해가지고 앞집게를 딱 잡고 으 오우 개 크네 아 배고파 자 이거 보세요 바로 붙어버리죠 개가 이렇게 붙는 게오예 떨어지지 마 일로 라와 나한테 붙어 어우 너무 좋아 들어가 봐서 자여기다한 마리인데 얘는 아 어, 크지 않... 크네. 챙길게요 아니 뭐 작은 애들이 없네 여러분 참고로 이게 작은 애들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도면 거의 성체 사이즈에요 쳐들어가라 여러분 이 와중에 돌게 나왔습니다 돌게 얘는 한 번에 못 잡으면 못 잡아요 개 빨라가지고 아유 아우, 잡았다.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대상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놔줄게요. 근데 돌게가 확실히 크긴 크네. 얘는 원래 큰 애들이니까, 야, 꺼져. 쟤는 저렇게 수영을 해요. 보이시, 오, 야. 후진 기어도 넣네, 리팔레키가. 후진한 거 보니까 정 떨어지네. 다음 거 잡으면 라면 쳐 넣을게요. 얘도 사이즈가 고만고만해요. 크다. 챙길게요. 아이씨. 그만 쳐야 되는데, 이벤트 아, 얘 작다. 볼링 공처럼 꺼져. 다시 투성이 개래기야 어디니? 여기 또 개체수 많네.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하나, 둘. 오, 얘 크다. 오, 얘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킵. 여기 또 셋. 오, 얘도 크다. 뭐가 더 커, 둘 중에. 아래 깔린 애가 크죠? 바텀. 리로 와. 같이 와, 같이 와. 1타입이 누죽고매부죽고 마당 쓸고 죽고, 완밤송이게. 개코싸코리발골 지금 얼추 15마리 잡은 거 같거든요. 진짜 큰놈 서너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찾았다. 아, 개크다. 이게 바시에요, 여러분.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 두 마리도 있고. 여기 한열 마리 있네. 여러분, 저기 집게 큰거 보시죠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너한 마리 뒤집어 놓고, 너좀 크더라. 이렇게 엉켜. 그래, 그지 그렇지. 롱가롱가. 그렇지, 그렇지. 좋지. 자, 그리고 여기 한 마리 더 해가지고. 오, 야, 얘 크다. 오케이. 야, 그렇지. 야, 이게세 마리 엉켜. 얘네가 접착성이 있어가지고, 다리로 잡는 습성이 있어서, 지들끼리 이렇게 엉켜요, 여러분. 오케이. 자, 이러면은 세 마리 엉킨 거야. <웃음> 거미줄 같은 랩기들 싹싹 들어가 여러분 얘를 정보도 없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보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고요 주변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그분은 심지어 얘네가 남쪽 수산시장에 가끔 나온다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믿을만한 전문가 분이니까 근데 독이 있지 않으니까 버려봐서 있어도 먹을 거야 대물래이 어디니? 내검만한 랩이 어디니? 얘네가 색깔이 붉은 애들이 있고 돌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얘는 진짜 안 보이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얘 크다 챙기게요 요 정도면 이거 습관인데 챙기는 게 쳐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진짜 괜찮은 거 라스트 한마리 제일 큰거 잡을게요. 야 맛있냐? 뭘 그렇게 풀 같은 거 처먹고 있어 형이나 아빠대로 아주 큰 놈으로다가 집게 엄청나네 마지막 라스트다 발견했습니다 와좀 어, 전에 잡았다 애들이랑 비슷해요 일단 넣고 다른 애 찾을게요 편안 끝나네 이게 정말 확연히 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마리는 일단 없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진짜 큰 녀석을 한번 마지막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크다 여러분 진짜 진짜 찐찐찐 y 찐찐 t 찐이요 Holy shit. f u c k 끝났습니다, 여러분. 얘는 진짜 역대급, 역대급. i t h you. Ah. Tango. Tango. Tango. Tango. t a 일반 쫄창개였으면은얘 집게다리를 분명히 떨어뜨렸을 텐데, 아무리 제가 털어도 방금 집게다리 끝까지 지금 안 떨어뜨린 거 보셨죠?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킹크랩 애들도 집게다리를 그렇게 쉽게 끊지 않거든요? 왕객과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왕객과 뭐다 지금 제가 막 씨부리고 있는데, 요거는 들어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캡 리발레. 근데 또 욕심나네요, 여러분. 큰 녀석이 나온 포인트에서 또큰 녀석이 분명히 나올 텐데, 마지막 한 마리만 더 볼게요. 욕심나네. 제가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집 주변에 색다른 개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코앞에도 이렇게 있어요, 큰 놈들이. 얘도 커요, 두 마리도. 근데 지금은 최상급을 찾기 때문에, 우와. 와, 개 크다. 보이세요, 여러분? 와, 근데 여러분, 제가 못 잡아요, 지금. 저기 깊어요. 이러줄알았어요 깊은 곳에 있다니까? 안될것 같은데? 진짜 조심히 가서 한번 해볼게요. 저 집게만 잡아서 빼면 돼요. 됐나? 왔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보셨죠? 집게 스킬. 개 롯되는 거. 와! 얘 큰데, 얘는, 여러분, 몸통은 아까 잡은 제일 큰 것만 한데, 집게가 너무 커. 잠깐만 으으으으으 잠깐만. 안 놔요 얘네 잡으면 집게가 진짜 너무 크다 너무 멋있어 야너 가자 뭐야 이대로 갈 거야? 니가 간다고 한 거야 야 가자 상마나 산책하자 떨어져 와 이거 답이 없는데? 지금 두 손으로 기도하는 하고 있는데요 리발레키 같이 이렇게 줄이랑 넣을게요 한줄더 이지롱 잠깐만 개큰거한 마리 더 봤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미치겠네 나 가고 싶어 이제 와, 여기가 빅돈이네 보이시죠? 얘네가 웃긴 게 이렇게 뒤집어 놨잖아요 일반 개들은 팍 하고 바로 뒤집은데 얘네는 못 뒤집어요. 대신에 이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붙는 거에 특화된 애들인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만요. 진짜 개큰거한 마리 또 있다. 잡을게요. 여기 미쳤어요, 여러분. 여기 존 미쳤어요. 집에 갈때 작은 거 놔주고 갈게요. 와, 집게 통통한 거 봐. 살개 많이 들었다. 쳐들어가. 여러분. 저기 또 다른 종류의 개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집게가 없네. 집게가 얘는 공격을 받고 조그맣개 지금 이쪽에 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되게 귀여운데 뿔물맞이개라고 해가지고 수풀 같은 거를 이렇게 자기 등에 이렇게 올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은신해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얘도 똑같이 해초 이런 거 처먹고 삽니다 얘네는 이런 숲을 위에 올려놓으면 이런 데잘 붙어 있어요 얘네 힘이 없네 죄송해요 제가 구라친 거였나봐요 자 여러분 이제 찾아봤는데 더 이상 큰 녀석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은 요래기를 다 지금 바로 들고 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이렇게 축축축하면 다치거든 야 이거 뉴포치 좋네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시투성 어리기라는 녀석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제목에 작은 킹크랩 이런 식으로 써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시투성 어리기를 개문 강목과로 나눠보면 은 절지동물 갑각류 식감목 왕객과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킹크랩 여기 똑같이 보시면요. 똑같이 동물 절지 동물 각강류식강목 왕객과 똑같습니다. 제가 요 녀석을 헤루질하다가 우연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딱 느끼게 뭐냐면은 털계랑도 조금 비싸게 생겼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킹크랩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렇게 똑같더라고요자 일단 요 녀석을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등값을 보면은 킹크랩이랑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킹크랩도 약간 요렇게 생겼거든요. 울고불고 눌고 그리고 여기 집게를 보시면은 두두두두 거린 것도 킹 크랩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일반 개랑도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요게 잡을 때부터 이렇게 말랑말랑 했거든요 보통 이쪽에 성별 껍데기가 닫혀 있어요 일반 개들은 지금 얘는 굉장히 말캉말캉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비치는 거 보면 은 약간 내장 같은 느낌으로도 살짝 있는 것 같거든요 얘네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카메라로 보고 실물로 보고 카메라로 보고 누가 그렇게 촬영하래 나도 궁금해 알아서 요 자, 이게 솔직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랄? 그 앞에 혹시, 루, 루가 분비 <웃음> 룰루랄라야. 하하, <웃음> 아, 그렇지. <웃음> 룰루랄라. <웃음> 룰루랄라리 이렇게 있는데 약간 크기도 내 거라면. 몇 거? 한번 찝지 마. 얘가 크든 내가 크든 기분 나빠. <레오콤> 너 오늘 웃음 좋은데? 자, 그래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한번 터뜨려볼 예정이고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도 댓글 보고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진짜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서이 수많은 녀석들을 오늘 뭘 먹을 거냐? 오늘은 세 가지 요리를 할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게 잘안 먹는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먹듯이 대중적으로 먹었을 때 맛이 있을까? 먹어도 되는 것까라는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래 가지고 보통 개를 잡으면은 간단하게 먹게 바로 라면에 넣어서 라면 육수를 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일분을 라면에 넣어 가지고 육수를 낼 거고. 그리고 제가 많이 먹었던 거 뭐예요? 바로 튀김입니다. 근데 보통 튀김에 제가 튀김가루 묻히고 양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소금만 살짝 쳐 가지고 튀겨 보고.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개요리할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에어프라이입니다. 에어프라이기도 소금만 살짝 쳐서 요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를 해 가지고 한번 맛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은 사람 있어? 블로그에서 딱한명 봤어요. 뭐래? 후기는안 나왔어. 이미 다 튀겨놓은 상태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 먹어도 되나요?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 먹으면서 글을 올리셨을 거 <웃음> 같거든. 그 다음에 글 올라왔어? <웃음> 아니 어떻게? <어떡해. 웃음> <웃음> 자 그럼 그래 일단 요녀석을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프라이어를. 어이 여러분 <웃음> <웃음> 일단 요 녀석은 조간대에 사는 녀석들입니다 바위 위나 요런 데에서 살고 있는 애들인데 털기랑 비슷하게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배나 이런 곳에 굉장히 깨끗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뻘 이런 데를 뒤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해조류만 있는 바위에서 해조류만 퍼먹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배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도 요런 개들은 요런 칫솔로 무조건 조져자야 돼요 와저야그러고 봐. 조조조조조조조 여러분 이게 깨끗이 씻었으면은 이 물주머니를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찢어볼게요 어이 뭐야, 어?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로 로드... <웃음> <웃음> 아니야 생식기가 아니잖 롱이라고 해야지 롯 이렇게 나오면 어떡게 나오는 거 보이지? 어, 어 뭐야 내장? 어, 네 모르겠어 어? 타다자 어, 일단 여러분 안에서 롱이 나왔어요 롱이 나오고 자, 아 내장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왜살이야 맞지? 얘네 탈장한 거 아니야? 아니요 어, 탈장을 해야지 먹을래 <웃음>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안에 살결 같은 게 있어 이게 등껍질이 있는 대신 얘네 엉덩이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장 만 맡아볼게요 내장냄새나? 내장냄새가 왜냐면요 대등껍질 냄새가 나요 그럼 혹시 내장이 여기에 있나? 이런 이론으로는 여기 등에는 내장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 어, 맞지? 어.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 바로 해보도록 하죠 열어버려 없어 저건 뭐야? 검정살 이게 내장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씨등껍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등에 살짝 지금 가운데 뭐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빼볼게요 그냥 가운데 뭐 살짝 내장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보통 개들을 등껍질 까면은 등껍질 안에 내장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걸로밥 비벼먹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깐 거를 보면은 다 살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살이에요자 여러분 요렇게 손질한 녀석은 일단 튀겨 먹을 겁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을 거는 안 튀기고 여기 알수 없는 요 내장 주머니 그대로 통째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육수 또한 마찬가지예요 통째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는 개들 싹다 목욕하러 가자 초저저 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깨끗이 씻어졌으면은 육수로 내거나 적당히 딱 다섯 마리 하고 여기 에어프라이기 나머지는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튀김으로 할 녀석들은 어차피 다손질을 해야 되지만 에어프라이기랑 육수로 낼 녀석들도 손질을 조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 날주머니를 한번 만져보니까 롱에쭉 나왔잖아요. 다른 녀석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살짝 누르면은 이거 봐. 아까처럼, 장기가 나오고, 쭉 잡아 당기면은 요렇게 빠집니다. 민물까지 손질할 때, 끝에 꼬리 쪽 가운데를 뚝 끊고, 살살 땡기면은, 가지 내장이 쭉 딸려 나오거든요. 그런 식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손질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목소리> <으악>. <목소리> 아 아! 다가가더 아. 아, <목소리> 아배아배 냄새 이상해 무슨 냄새나? 오네 냄새 아야너 엉덩이 냄새 나.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육수용, 에어프라이어 튀김용이 다 완성됐으면은 먼저 튀김용이랑 에어프라이기용은 물기를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데려가라 보지. 자 그럼 나머지 육수를 먼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비튼 그리고 바로 이이저저저서전 이이, 이이. 전기야! 라고 구독자분이 시켰습니다. 제 잘못 아직 이 분위기 이렇게 쌉친 거. 물안부었는데 하나 둘 셋. <웃음> 그렇지. 다시 올리고 롱코뺀 녀석들을 싹다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제 에어프라이게 넣을 건데 넣기 전에 요거 이제 슬슬 끓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 계랑 똑같이 불거졌습니다자 여러분 근데 각각놀이 열에 가있을 때각각들이불거지잖아요 어느 성분 때문에 키토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왜 처음에 그걸 알려줘서내 머릿속에 키토산 아니거든 근데 옛날에 키토산 알려줬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키토산이라고만 해 잘못된 정보를 제가 알려줘서 그래요 처음만 기억해 다시 생각해 처음이야 지금 처음이야 아스타 잔틴 아스타잔틴. 그렇지 한다. 아스타잔틴. 질문을 <웃음> 해야 안 넘겼잖아. 빨리 해야 안에 아, 네,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웃음> 아무튼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애들이 열을 가하면은 빨갛게 되는 겁니다. 레마트 근데 키토 사는 거야? 내가 어떤 블로그에서 잘못 보고 댓글로 개운났었어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는 에어프라이기에 넣을 건데 넣기 전에 간단한 소금질만 딱 하고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뒤집어서 넣어줍니다 이 개를 찔 때도 뒤집어서 넣어야 내장이 안 흐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다 기름 넣을 때는 제가 혈압이 좀올라가지고 올리브 오일이 혈압을 낮추는데 굉장히 좋다고 해하더요 근데 그냥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안돼 extra first in o l i v e oil 한 번에 쭉해 그냥 남자답게? 됐어. 아이씨, 왜 마리오네트야? <웃음> 들어가와받아버서 15분 레츠고 파이어 자 그럼 이제 요 녀석들을 튀겨줄 겁니다 루라리 레트 그리고 바로 파이어로 할게요 그냥 혹시 여러분 여기서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맨 이런 거아 진짜? 너 같은 전기 사... 파워? 파워, <웃음> 아 약간. 온터팡에 백만 볼. 약간 다 포켓몬 봤으니까. 나는 다른 거 봤는데. g 슛 아씨.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바로 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쉐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리고 튀기는 거 막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하나씩 넣어야 돼 이렇게? 어. 다 넣고 그냥 닫아 사람들한테 안 보여줘? 비밀이야 <웃음> 엄청 붉어졌지 순식간에 어. 근데 얘네가 집게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낮은 불에서 천천히 오래 튀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그냥 개내장 그냥 냄새 나 그니까 러자 어. 이제 수저로 위에 이 거품들 있죠? 이런 거는 걷어내는 게좀 깔끔합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마셔 <웃음> 와 완전 개내장냄새데 진짜로 이거 진짜 너무 혁명 아니야? 만약에 진짜 이게 개내장이면 이제 개들을 여러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완전 색이 지금 장난 아니지 자 여러분 이제 라면이 나어보데 제가 사실 라면이 집에 항상 구비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구비가 안 돼있는데 촬영을 시작하고 알았어요 라면 없다는 거 하지만 컵라면이 있습니다 이 컵라면을 끓여서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실라면 바로 넣어줄게요 들어가 라 그리고 라면 스프 들어가 오우 자 여러분 지금 튀김이랑 라면 싹다 됐거든요 자이건 바로 터브 어와우 꽃게랑 같아오 꽃게랑 같네 야 <웃음> 이게 꽃 꽃게랑 롤모델! 맞네. <웃음> 시골에 둘이 살면 다른 사람 의견 들을 게 없어. 단정 바로 지어버려. 진짜 꽃게랑이다. 근데요. 맞지? 어. 맞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보면 다된거 같거든요. 바로 열어버려. 와우. 우와, 이거 봐봐. 엉덩이 밤 아니야? 밤이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께서 가시투성어리기, 라면튀기, 에어프라이가 와서 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보니까우와 냄새 이거 그냥 게 내장 라면이야.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음. 내장이 맞아요 여러분. 국물 와 어우. 초배 게 내장이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장 라면 맛이네요. 너 한번 먹어볼래 이거? 쭈룩쭈룩음 맛있어. 국물 한번 먹어봐. 무슨 라면 맛 나지 아 내장맛이 다안 나? 맛이다 제가 봤으니까 내장이 맞는 거... 아, 맞아요 <웃음> <웃음> <웃음> 내장 맞네 <웃음>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일반 개에서 나올 수 없는 육수 왜냐면은 일반 개에서 내장 나와 봤자 육수 엄청 조금 나오잖아 요 근데 얘는 자기 몸에 반이 내장이 됐기 때문에 내장 육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웃음> 아 자기 혼자 밥 먹네 먹을래요? <웃음> 어우씨 우와 맛있어 <웃음> 음.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음. 맛있어 <웃음> 다 먹었다 뭐야 아다 이... 아, 먹으러 온거아니요 <웃음> <웃음> 여러분 한 가지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육수가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게는 확실합니다 이때까지 넣어 먹을 라면 개 중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다음은 곱게랑 <웃음> 꽃게랑입니다 꽃게랑 자 일단 이 작은거 먼저 먹어볼게요 제가 봤을때 집게는 못먹을것 같거든요 일단 몸통쪽 있죠 여기 살 있는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맛있어! 음! 꽃게랑이야 맞네 형님 <웃음> 다리껍데기가 좀 센데 맛은 진짜 맛있어요 자 한번 다리를 떼고 먹어볼게요 요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뭐 먹을게 뭐 아니 먹을게 <웃음> 없어 어쩔수 없는데 이 작은 양에서 정말 맛있는 맛이 납니다 초베르 굴을 안주고 여러분 쫄짱개보다 맛있어요 제가 예전에 많이 먹었던 쫄짱개 튀김 해가지고 막 동남아 별미처럼 먹은 거 있죠? 훨씬 맛있어요 다리 한 번만 깨물어 봐봐 집게 다리? 어. 방금 뜯었거든요? 살 보이지? 살이 있는 게야 이게 이거 봐봐 안에 지금 살꽉 차있잖아 뜯어볼까? 이거 봐봐 이 줄기가 나오는 거면은 킹크림이나 이런 데서 줄기가 나오거든? 음. 이거 어떻게 뜯어야 돼? 한번 깨물어 봐깨져잘 깨져 자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야 이거 다 살이야 오. 보이지? 어 야, 씨. 여러분, 이거 안에 다 살입니다. 어, 이거, 야, 집게 먹을 수 있겠다, 이거 찌면은. 이렇게 긁으면. 자, 이거 다 살입니다, 살. 개맛인데? 왕개과가 맛있나봐. 이게 진짜 여러분 맛은 살 없는 킹크랩 같아요. 분해하는 것도 비슷해요, 킹크랩이랑. 이거 먹으네요. 우와, 씨. 보여? 먹어볼게요. 응. 뭐, 초밥! 음. 미친 개를 찾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쫄짱게 잡아먹을 바에는 요거 잡아먹은 게 저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개를 발견한 느낌이라서 너무 기분 좋아요. 단점이 있어. 정말 간결지게 쳐먹어야 돼요. 그게 단점이긴 한데, 살도 맛있고, 집기도 맛있고, 너무 맛있습니다. 살만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요거. 괜찮다. <웃음> <웃음> 개빡세게 오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맛있는 게의 살이에요. 자, 요거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진짜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 게입니다 근데, 기쁘다. 제가 각각류를 잡아서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수 없고, 정보도 없는 개를 잡아가지고 먹는다는 게, 너무 기쁜 거,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거 한번 먹어봐. 주릅주릅. 음, 어때? 맑아. 고소하지? 음. 밥 반찬으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최고다, 최고. 자, 여러분, 다음은 바로 에어프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밤같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오! 빠졌다. 어, 그냥 빠졌던 어 내장. 엉덩이 다 빠졌네, 내장이. 어, 여기 봐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내장이 지금 익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빨아볼까? 내장이다 우와 내장이야? 어쩐지 그래가지고 라면에 넣었던 게 진짜 내장 맛 무조건 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얘는 내장을 등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진짜 잡아가지고 똥뺀 다음에 밥에 다짠 다음에 볶아보면 내장 볶음밥인 거예요 비주얼이 좀 그렇다 확대하지 마봐 보이시죠 여러분? 새똥 같아 새... 그런 말 알겠어 자 네. 보세요 여러분 뭐 같아요 내가? 상... 와사비? <웃음> 상 왜요? <웃음> 네 우와 엄청 진한 내장입니다 이거 한번 씹어볼까? 아니 어 제가 씹어넣는데도 여러분 엄청 찔긴 주머니로 돼있어요 이게 사실 터트릴 때는 금방 터졌는데 지금은 힘을 주고 있는데 안찌기는거 보이죠 엄청나게 딱딱하게 어 이제 찢긴다 와 이런 막으로 돼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자 일단 그러면 에어프라이도 한번 먹어봐야죠 어이고잘 익었네 얘도 여기 딱 뜯어서 먹어볼게요 초배를 음 아까는 약간 이름이 안에 잘 보여 있어 가지고 쭉 터지면서 느끼한 맛이 좀 나는 거였거든요 얘는 엄청 담백합니다 그리고 요 다리 있죠 요 다리도 바싹 터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같아 다리 먼저 먹어볼게요 야 개쩐다 내가 이거 다리 안 먹을래 아 제발 털이 있잖아요 먹지마 주방이 없었으면은 먹어보라고 했어야되는데 털이 좀 빠지네요 손에 근데 입에는 그럼 평범스러움이 느껴지진 않아요 오케이 먹는 방법을 알았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똑대면은 내장 주머니가 나오잖아요 앞에 집게를 두 개를 똑똑 떼줘요 여기다가 이제 요 내장을 요렇게 넣는 거지 와사비처럼 보이지 자 요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초베르 진짜로 진짜네 이거야. 제가 이때까지 컨텐츠를 하면서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뭔가 제가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대꼴보기 싫지. 아나 진짜 구만하고싶어 <웃음> <웃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대꼴보기 싫으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리얼 팩트 이 작은 킹크랩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여러분 꼴보기 싫은 영상 계속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사실 조성 어리게 혹시나 해루질하시는 분들 잡으시면요, 저처럼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파이 e